원래, 개벽, 그러면요. 개, 벽. 둘다열 벽자, 열개 자, 열 벽자지만, 하늘이 열리는 걸 원래 개, 땅이 열리는 걸 지, 그럽니다. 제가 고3 때, 제가 고3 때, 역극장에 몇 번이나 가서 봤던 고3 수험생이 그러면 안 되는데, 막 11월 달인가요? 그때 막 기억나요. 몇 번이나 가서 봤어요. 황비용. 너무 감동적 이어 가지고 관질이면 너무 이쁘고 아무튼 <웃음> 와 인생 영화다 해서 황비용을 가서 막 열심히 보는데 저런 사람이 군자지 그러면서 막 봤는데 황비용 노래 그 남아 당자강 인가요 남자는 마땅히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거기 가사에서도 개천벽지라고 나와요 중국노래에도 이 개천벽지가 우리 민족은 중국이 주장한 것보다 우리는 더 깊게 받아들였어요 개천 하늘이니까 무형의 정신 문명. 지는 물질이니까 물질 문명. 그래서 물질이 물질이 개벽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도 개벽해야 된다 해 가지고 앞으로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 개벽해야 된다. 이게 아무튼 우리 민족은 160년 전부터 딱 박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정신 개벽하고 있죠. 정신 개벽이 뭔데요? 몰라. 괜찮아. 자명 아공 복공 구공을 인류 보편의 상식으로 만드는 게 개벽이에요. 지금 아공 복공 구공 지금 갖고 노시잖아요. 여기 모여서 저랑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깨어 계신가요? 몰라 괜찮아 한번 하시고 참나랑 접속하시고 채, 이 참나랑 접속하셔가지고 참나랑 접속하셔가지고 거기서 육바라미를 구현해내시면 그게 정신 개벽이에요. 우리 본인한테도 개벽이고. 이런 현상이 보편화되는 게이 지구상의 정신 개벽입니다. 많이 알 필요도 없어요. 아공, 복공, 구공만 알면 돼요.